오늘은 트롤리 문제의 기원과 취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트롤리 문제, 우리말로 광차 문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최근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 개념적 기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문제는 1960, 70년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의 사고실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왜이 문제를 개념화했던 것일까요? 필리파풋은 1967년 논문 미덕과 악덕의 차원에서 낙태 문제와 이중효과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논문은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중효과 원리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중효과 원리는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립한 개념입니다.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와 동시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중효과입니다. 이 경우 도덕적 논란이 일어나겠죠 기본적으로 아키나스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는데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원리죠 다만 그 나쁜 행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면책됩니다 즉 나쁜 행동을 예견하지 못한 때 말입니다 이것 또한 상식에 부합하죠 중요한 것은 의도인데요 여기서 의도란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데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관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알면서도 행동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자기 방어라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방어자는 자기 방어의 의도만 있어야 하고 살해의 의도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죽을 것을 알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리파스는 나쁜 결과가 파생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더라도 허용 가능한 사례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낙태의 경우 말입니다.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 나쁜 결과로서 태아의 죽음이 예견되지만 그 의도는 간접적인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풋은 이렇게 직접적의 인도와간접적인 의도를 구분하고자 다양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가 도주하는 트램 사례입니다. 폭동자에 의해 탈취되어 도주하는 트램이 진입해야 하는 트랙 중하나에 다섯 명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한명이 있습니다. 트램이 진입하면 그트랙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인데요. 운전자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도 최소 피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서 다섯 명의 사람은 산모의 생명에 해당하고 한명은 태아의 생명을 암시합니다. 이 개념은 여성 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중효과 원리 때문에 산모의 생명을 위한 조치가 방해받지는 않아야 하니까요. 다만 의도하지 않게 공의주의적인 접근이 스며들게 됩니다. 산모의 희생의 양과 태아의 희생의 양을 비교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디스 톰스는 1976년 논문 죽이기 죽게 놔두기 그리고 트롤리 문제를 발표합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트롤리 문제라는 명칭이 확정됩니다. 톰스는 낙태, 안락사 같은 의료적인 결정에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죠. 적극적인 의사결정인 죽이기와 소극적인 의사결정인 죽게 내버려두기는 의료현장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뉴스를 통해 보았죠. 산소 공급 장치는 부족한데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노인 환자를 배제했다는 해외 뉴스가 있었죠. 주디스 톰슨은 이 논문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예시했는데 그중 5번과 6번 문제가 트롤리 문제에 해당합니다. 5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에드워드는 트롤리 운전자인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둔덕이 가파라서 멈출 수가 없다. 트랙에 다섯 명의 사람이 있다. 그는 트랙을 오른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트랙에는 한명의 사람이 있다. 에드워드가 방향을 바꾸면 그한명이 죽게 된다. 6번 문제는 5번 문제의 응용입니다. 톰슨의 개념화에서 드디어 트롤리 문제에서 소극적인 결정과 적극적인 의사결정 사이의 대비가 드러나는데요. 그대로 둔다면 5명이 죽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트랙을 바꾼다면 1명이 죽게 됩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체로 우리는 적극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산모의 죽음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결정인 죽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태아의 죽음이라는 적극적인 결정인 죽이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트롤리 문제는 사고 실험이면서 수사적 장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이중효과 원리와 대립하고자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중효과 원리를 지지하죠. 다만 과도하게 교조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임산부 사례에서처럼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행동과학자, 심리학자들이 트롤리 문제 상황을 응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롤리 문제의 단순함 때문에 실험 설정을 하기 편리했죠. 그 때문에 이 문제가 공리주의적으로 개량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우만과 연구자들은 트롤리 문제는 원래 수사적 장치이며 사고 실험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설문조사에 적용한다면 검사 타당도가 낮아질 거라고 비평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고 그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설문조사의 타당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분리하여 답변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도덕적 불명예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가 단지 흥미나 재미를 주는 소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자들이 이 상황을 재미라고 인지하는 경우 부정적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단 주체 즉 행위주체의 의도가 완전히 생략되는 결과가 되죠. 이중효과 원리의 핵심은 의도 문제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런 설문 방식은 타당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설문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자 희생이라는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의도를 부추길 수 있죠. 그리고 조사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일반인들이 그 결과를 다시 학습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볼때 2018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The Moral Machine Experiment라는 논문도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험은 대규모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공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롤리 문제의 기원과 취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판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수자, 즉 여성의 희생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것을요 이상입니다. 과학기술학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